안녕하세요 중1기초반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소인수 분해에 이어서 약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그거 바로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의 가장 기포, 기초적인 거, 최대공약수에서는 약수가 될 거고요 최소공배수에서는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약수의 뜻이 뭐냐 여기서 제가 지금 자료상에서도 났지만 요 약자가 묵다입니다묵다란 뜻은 묶어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약에는 샘 숫자 돼 있고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미리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탄탄하게 지금 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뜻에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나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8 나누기 1은 8이다 8 나누기 2는 4다 8 나누기 4는 2이다 8 나누기 8은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눈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사칙 연산 중에서 네 가지 기본적인 셈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익숙치 않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면 바꿔서 계산하는데 나눗셈에 바꿔서 계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 연산인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수를 구할 때 나눗셈 개념도 있지만 곱해서 되는 수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약수는 제가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요 자 약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곱해서 되는 수 되는 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수를 구할 때는 왜 구하는지 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일기초 단계니까 우리가 소인수분해 끝나고 난 다음에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를 배워요 최대공약수를 배우죠 그럼 최대공약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약수 다음에 이 공짜, 빌공짜가 아니에요. 함께 공짜입니다. 공통적이라는 뜻입니다. 공통. 공통적인, 그러니까 약수를 알아야 공통된 약수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최대로 큰 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온 아주 간편하면서도 심플하게 나오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번 우리 초등학교 때 과정처럼 약수를 직접 손을 써가면서 배우는 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몇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갖고 기준을 딱 잡고서 이것만 갖고는 100% 풀리지는 않지만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약수 구하는 법첫 번째 약수를 구할 때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1하고 자기 자신은 반드시 같습니다 곱해서 드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약수의 첫 번째 제일 작은 수는 뭐다? 1이다 그럼 제일 큰 수는 뭐다?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. 8이면 8, 9면 9. 이거는 예의의 법칙이 없습니다. 두 번째.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수의 약수가 짝수. 짝수가 뭐죠? 짝이 맞는 수. 뭐죠? 2, 4, 6, 8, 10, 11. 이런 수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? 2가 들어있습니다.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짝수면 바로 2를 들어가는 거 그럼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럼 짝수가 아니면요 그럼 2를 써줄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 숫자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약수를 곱해서 구하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4라는 거2 곱하기 2 나오죠 9 3 곱하기 3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한 번만 써주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4라는 건 있다도 설명드리겠지만 1 곱하기 4 2 곱하기 2가 있어서 1 2 4지 1 2 2 4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곱셈에서 숫자가 겹치면 곱셈이 겹치면 한 번만 써준다 곱셈의 숫자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로 직접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여기서 웬만한 건 풀어 드리는데 가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안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보시고 단톡방에 한번 올려 주십시오 숫자는 2서부터 한20 정도까지 수만 할 겁니다 그럼 그거 이상의 큰 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2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은 어떻게 됩니까 1은 없, 하지 않습니다 항상 1은 기본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수 자 그럼 2의 약수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띄어 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으신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낫더라고요 이의 약수 구할 때첫 번째 1과 자기선 1 곱하기 1 곱하기 써,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하고 2 2개 써줘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두개다 그러면서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약수가 두개죠자 약수가 두개인 수요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소수라고도 해줍니다 제일 작은 소수 3의 약수도 구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? 자 1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선생님 3 곱하기 1도 있지 않습니까? 겹치는 건한 번만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1 3 약수가 몇 개죠? 두개즉 뭐죠? 소수다 자 이제 4의 약수를 해 볼까요? 첫 번째 1 곱하기 4또뭐 있죠? 작습니까 2가 들었죠? 2 곱하기 2또 있습니까? 4 곱하기 1은 여기서 지금 겹치니까 한 번만 써주고요. 그래서 1, 자, 2하고 2가 겹치죠? 2, 4, 몇 개다? 3개다. 이거는 모음 죠 합성수가 됩니다. 그 다음 거 5, 6, 7 한번 해줘 볼까요? 5의 약수, 자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뭐가 있죠? 1 곱하기 5. 또 있습니까? 없습니다. 1하고 5. 약수가 몇 개죠? 두 개. 자, 이것도 뭐. 모... 자, 이것도 뭐다? 소수다. 6의 약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1 곱하기 6. 자, 2, 3은 6. 자, 이거 3 곱하기 2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, 헷갈리지 않게 작은 숫자를 잡고 이제 왼쪽에다 두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준 자 이렇게 읽어 주면 약수가 되는 겁니다 1 2 3 6몇 개다? 4개 당연히 합성수가 되겠죠 자 7의 약수 1 곱하기 7자1 7몇 개죠? 2개 그럼 얘도 뭐다? 소수다 8의 약수 해보고 10의 약수 해보면 그럼 9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시죠 십 8의 약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8 2 곱하기 4 4 2 8은 여기 겹치고요 8 곱하기 1도 겹치죠 그럼 8의 약수는 1 2 4 8몇 개다 4개 9의 약수 힌트 드리겠습니다 3개입니다 한번 직접 구해보십시오 네, 10의 약수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 곱하기 자기 자신을 먼저 써줍니다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10은 짝수죠 2가 들어 있습니다 2 곱하기 5자 그래서 1 2 5 10몇 개다 4개 10. 1의 약수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순서적으로 2서부터 계속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하고 있거든요 11 자, 곱해서 11 되는 건 요거 딱두 개밖에 없죠 1하고 11썼습니다 12로 넘어가 볼게요 곱해서 12가 되는 거 1하고 자기 자신은 반드시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1 곱하기 12자또뭐 있죠 짝수니까 2가 들었죠 2, 6, 12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? 99단, 3, 4, 12. 자, 그래서, 1, 2, 3, 4, 6, 12. 그리고 내가 이거 제대로 풀었나? 총몇 개죠? 여 개죠? 맞게 풀었나를 어떻게 보면 끝에서 끝으로 보는 1 곱하기 12, 2, 6, 12, 3, 4, 12. 그럼 맞게 구해준 겁니다. 자, 이제 13의 약수. 1 곱하기 13. 자, 두 개네요. 자 소수이죠 자 14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시고 자 15의 약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 곱하기 15 근데 15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죠 그럼 2는 넘어가고 그 다음 뭐죠 3 3이 들어 있습니까 3 5 15자 그러면 1 3 5, 15. 숫자 작은 거서부터 큰 숫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. 약수는 4개. 자, 이제 16의 약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1 곱하기 1 6 자, 16은 또 짝수니까, 짝에 맞는 숫자 2단이 들었죠 2, 6, 아니, 2, 8이 2, 16. 그 다음 또 있을까요? 자, 3단, 자, 4, 4, 16 있죠? 더 이상은 없죠?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1, 2. 자, 4가 두 번이니까 한번 써준다고 그랬죠? 8, 16. 자, 약, 16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? 다섯 개입니다. 정리 잘 해주시고요.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. 17의 약수. 7x17. 자두개 이것도 수수죠 18의 약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8 2 9 18또 있을까요 3 6 18이 되겠죠 정리 잘 해주세요 그러면 1 2 3 6 9 18자몇 개죠 6 개입니다 자 20의 약수는 쉽지 않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그러면 총 20의 약수는 몇 개일까라고 보면 6개가 나와야 됩니다. 4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6개예요. 답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구해 보십시오. 자 다음 시간에는 약수에 이어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초등과정에서도 배웠던 부분인데 그 과정을 기본과정을 하고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중학교 과정도 같이 더불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